그들이, 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만든다? 네, 그렇죠. 그, 무엇을 이렇게 만드냐면은, 어, 부모가, 네, 어, 아이들에게 주는 것, 뭐, 무엇, 무엇은, 부모, 부모가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어, 아이들로 하여금, 어스스로스스로う 존재의 의ル를 느끼게 만든다. 이렇게 然よくな 네네 그이면이え1번れ 들어가게 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 n 아 어... 여기서는 우리가 음... 주요일이고 네 그렇죠 우리가 칭찬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효율성 네 일관성 그렇죠 네, yeah. 맞아요. Yeah. Yeah. Yeah.